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인터넷 뉴스를 안 보시는가요? 아니면 TV를 안 봅니까? 이런 상황에 무슨 아파트를 지금 구입하겠다고 어디가 좋냐고 묻습니까? 제발 영상을 좀 보고 실천을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요. 예전에 재개발 보상받을 때보다 더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도 예전에 재개발 보상받았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뭐 전화가 그렇게 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간단한 전화 정도는 제가 대부분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가요. 예전에 재개발 전화하고는 상판 틀립니다. 보통 예전에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다 얘기가 나왔었죠. 뉴스에도 나왔고. 그리고 얼마든지 찾아서 확인해 보면 이런 예, 뉴스들은 다 확인할 수 있는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이제 아파트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어디 위치를 구입해야 되느냐, 어디를 사야 되느냐, 이런 전화가 연일 계속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가 차요. 영상을 봤느냐고 물어보면 봤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몰라요. 결국은 안 봤다는 거죠. 전화번호만 있으니까 막 물어봅니다. 저도 뭐 봉사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닉네임이 뭐냐고 물어보면 닉네임이 뭔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상 보고 구독 눌렀다 하는 사람이. 결국 유튜브 로그인도 안돼 있죠. 로그인이 돼 있어서 실제 이게 자기 닉네임입니다. 이런 닉네임. 네, 이런 입장에서 자기가 댓글을 썼으면 닉네임이 뜨는 것이고 닉네임을 쓰지도 못하면 로그인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구독자인데요? 하면서 물어보고 아이고 참 기가 찹니다. 네 참. 물론 1만명이 넘는 구독자의 불특정 다수하고 제가 전화를 한다 하는 자체가 제가 잘못된 거죠. 전화를 하란 말을 안 해야 되는 건데 내눈 내가 찔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쪽에 구입을 하고 싶다. 나는 어쩌게 이쪽에 구입을 하고 싶다. 이쪽에 뭐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전화해서 어디가 좋은가요? 할인 판매 얘기하시던데 어디 아파트 입니까 개념 없어요 개념 없어 그런 분들 전화 저한테 몇번 다시 했다가 전화 안 받으면 은 특정 인물로 지어장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보면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이왕 전화 했는 김에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정말 개념 없습니다 예의는 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상대하려고 제가 유튜브 만든 거 아닙니다 돈 욕심은 있는 건 알겠는데 자기의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이쪽이 어떻냐 그렇게 정도 물어보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상을 보시면 돼요. 물어보실 게 있으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자꾸 물어보시고요. 예전에 이런 뉴스들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버스 대절에서 원정 투자 마찬가지 대구도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뉴스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 자체를 보면은 대부분 지에서 투자를 했는데 외지인들이 대구를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서 다 투자 했는 것이 뭐 동대구역 그리고 뭐 대구역 그대고 뭐 서대구역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재 역세권에 구입했는 아파트들 가격이 급락은 했지만은 많은 매물은 나오고 있지 않는 편이죠. 특히 신축 위주로 대부분 구입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뭐 편풍이다, 아니면 다사다, 아니면 경산이다, 뭐 약간 시내에서 벗어나는 동네들은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도 거래가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 입장에서 이런 역세권을 추구하는 곳에 지금 구입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 물론 현 입장에서는 바운드를 잡고 일단 시내 쪽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뭐 중앙 부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야 될곳 이런 곳에서 실제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다산의 현풍이나 지금은 절대 더 가서 구입할 사례도 안 되고 칠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의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알아서 판단하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예전 사례와 현 입장과 향후 아파트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이바운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전국에 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국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대구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지만은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지금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급매물을 구해야 된다. 저렴한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99%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실제 뭐 노력을 안 하는 분들도 95%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은 평균적으로 뭐통화해서 물어보면 은그 정도로 지식이 있거나 그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냥 욕심만 가득한 거죠. 그런 분들은 욕심만 가득하게 있다가 그냥 끝납니다. 이런 시기도.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만 해도 용기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는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하는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어떻게 흘러가는 정도는 아는데 무조건 저렴한 걸 구입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몇 천매덕을 벌고 싶은 사람의 행동이 하루 일당 노가다판에 일하는 사람 마인드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하루 일 최선을 다합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쪽으로 많이 역세권 위주로 많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입장이 아니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금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을 수도 있고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일부 뭐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 갭투자 투기 세력들이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비단 대구만 구입을 했겠습니까? 다른 곳도 가지 않았겠을까요? 뭐 저는 그래도 생각합니다. 나를 사면 두개세 개를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도 되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은 역세권들이 대부분 초타화어요 현풍 달 쓰고 할거 없이 그리고 1억 이하의 아파트 공시지가 1억이면 은 실거래가로는 뭐한 1억 5천 1억 7천 정도 되겠죠. 그런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거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실거래가를 보여드린 한일면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시고 조금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지 무작위로 그냥 전화해서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예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조차도 더 좋은 정보가 있어도 얘기해 줄 이유가 없어요. 저도 얘기를 드리지만 은 이런 유튜브가 뭐 사실 어떤 누구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 이익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고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1200편이 넘는 영상이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고 적어도 물어볼 게 계시고, 뭐, 장기적으로 미분야 할인 판매에 관심도 있다면은, 구글에서 만들었고, 금액은 제가 정했지만은,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뭐 나오는 대로 해서, 그대로 작성하면, 뭐, 2,000원짜리, 1,900원짜리, 부터 2,900원, 뭐, 이렇게 쭉다 있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회원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야 할인 판매에 대해서는 정회원 이상 분들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영상을 보시다가 관심이 있으면 다시 뭐 업로드를 하든 재가입을 하든 그렇게 하시고 뭐 10명을 뽑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10개 나왔는데 20명이 신청을 했다. 그래 되면은 이제 뭐첫 후원 감사 후원 이런걸 떠나서 정형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뭐 영상을 보고 어느정도 마음이 들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별로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시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보시면서 전화도 안했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안보시는 분들이 전화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다 뽀록이 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뭐 달서구다 서구다 동구다 할것 없이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실주자 위주로 평생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서구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서구에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하고 그렇게 평생 사시면 되고 적어도 향후에 다시 이런 계획이 있거나 적어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팔아야 됐을 때 실제 뭐 5억에 사는 아파트를 아니 3억에 샀는 아파트를 갑자기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2억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3억 주고 샀는 아파트가 5억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구입한 아파트를 갑자기 팔아야 했을 때는 적어도 3억에 팔면 사실 뭐 손해는 안보죠 그렇다고 뭐 사하게 팔릴 수도 있지만 은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고점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갑자기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고 저점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좀 올랐더라도 갑자기 팔아도 적어도 큰 손해는 안보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시고 물론 평생 살면서 안 팔면 좋겠지만 은 갑자기 팔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현재 이런 학습 효과를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금매물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아니면 은뭐 가성비 좋은 아파트 아니면 할인 판매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경험이 있는 부터는 알아서 본인들이 정보만 나오면 알아서 판단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런 정보가 나와도 이게 정말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땅이 두 배로 뛴다고 해도 아니 열 배로 뛴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이게 뛰겠냐 상승하겠냐. 급이 나서 구입을 못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게 계속 올라가겠냐? 내가 고점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구입을 못한 사람이 있고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하락하는 시점에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분들도 나름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했을까요? 어느 정도 공부는 했을 겁니다.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아니면 뭐 그냥 동네 주민이냐 아니면 이런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런 정보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밝은 사람이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것 정도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은 그런 경험을 해봤는 분들에게 물어보거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너도 나도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짧은 지식이나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 많은 유튜브들의 내용들이 실제 다 맞을지 안 맞을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결국은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누누 얘기했지만 뭐 항상 얘기하듯이 가까운 부동산 가보고 여기저기 신문 많이 보고 유튜브 이것저것 많이 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푼을 파든 돈을 쓰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정보가 오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 지인들이 생길, 생깁니까? 생 그런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뭐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뭐 1억을 벌고 싶으면 저는 5천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5천을 벌고 싶으면 1천만 원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물론 뭐 스타일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공짜로 뭘 해주는 사람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뭘 해준다 의심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 뭐 보통 제주변 애인들은 다많더라고요 실제 그래 많은데도 뭐 저는 의심을 하죠 이 여자가 왜 내한테 왜 호감을 보이지 뭐 뜯어 먹을라고 하지 제가 좀 잘생기고 키가 크면 당연히 여자가 붙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의심을 해 봐야죠 뭐 웃자고 하는 얘긴데 세상 이치가 저는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공짜를 바라지 말고 적어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으면 10분의 1 이든 100분의 1 이든 기본적인 투자를 하면서 사실 욕심을 부려도 되고, 부자를 꿈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요지는 뭐 전화를 하신 분들, 하실 분들, 마찬가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자꾸 물어보시고, 간단하게 뭐 물어볼 것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얘기해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의 갭투자와 투기세력들이 많이 몰려있고, 아직까지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찬가지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어느정도 금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걸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규제 완화가 됐다 금리가 계속해서 내리고 그리고 대출 완화까지 된다면 좀더그 하객을 받고 지금 팔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 금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부른 사람한테 소고기를 사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한 조각만 줘도 엄청나게 고마워하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거집어 내줬다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한꺼번에 많은 유대관계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어느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요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뭐 이런 기회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가장 저렴한 아파트에 외곽지로 나가서는 안되고 대구 자체에서 시내에서 적어도 달수구, 남구, 중구, 수성구, 북구도 이마트 단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신도시 개념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투자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톡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다양한 문자들이 오고 제가 그렇게 답장을 제대로 안 해드리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영상이나 아니면 뭐 통화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안 해봤고요. 자, 그런 또 통화나 영상통화까지 해가면서 굳이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지식도 그만큼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상담 전화 받고 상담해주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학습효과를 했죠. 재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전화 받고 많은 얘기를 해 줬습니다. 사실 뭐 고맙게 생각해서 많은 선물도 받았고 많은 커피도 받았지만 은그외에 90%가 개념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은 별로 안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